지도 위의 세상이 닌자구로 유일했던 때를 기억해봐 아린! 경합이 일어났을 때 닌자들은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했죠 지금은 닌자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라! 아린! 언제보다 반갑구나! 노이드! 그린 닌자! 세상이 그동안 많이 변했군요 새 음, 스승이 되어줄 운명이죠 아린! 진짜 닌자가 안 어울려 혼자 할수 없는 일이거든. 세상을 구하려면 너희가 도와줘야 돼. 당장 훈련을 시작해야 하거든요. 안녕 너희가 꼬마 아이들은 누구고? 너 요즘 보험을 일도해? 스페인 지출을 복학으로 익히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요. 뭐. 그리고 너한텐 원수의 힘이 확실하게 있고, 꼬마 드래곤이랑 연관이 있는 것도 같고, 이제 곧 임페리움에는 드래곤 파워가 넘쳐날 때고, 난이 병합된 세상을 전부 다스리게 되겠지. 저 드래곤을 풀어주자! 민자가 되는 방법은 여러가지거든? 제 맘에 드는데? 불굶형아 예, 예, 헐! 싸우자!